o wow. n wow. oh, there's a lot of t o o s o l h o oh, about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You ah, <laughs> oh, but I have like a spare case, so that means I c o s o i a e o the hell. <laughs> 아니야, 주소 언니한테 뭔가 듣는 느낌이야. <laughs> 그게 뭐야? 어떻게? 나, 치워? 난 아니야, 나채영이말 듣게. 라고 아, 딱 지금 말해. 키폰에다가 해요. 왜냐면은 폰을댈수 있는데 스티커 거기서 말스티커다 뜯어 금방 떨어져. 진짜로? 아니야. Two t 1, o t 1, o t 2, 2, o n 1, one n one, o o t o t n one n one. 이거는 알수 없는 그거 그거야. 맞아. 헐이 돼 버렸어. 불가능한 표 How cute these are. 언니 이런 거 그냥 막 붙여야 돼요. 지금 임너 뭐, 펼치 고민 중이야. 내가 다 나왔으면 다 해줄 네, 아니, 근데 그래. 나는 지금 일단 나는 어우러져야 된다 생각해서 다른 스티커를 써. 어, 나아 근데 이색 아, 이게 나. 아, 귀엽다 근데. 언니. 오, 붙을. 돈이던 예쁘.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파스텔이 좀 귀여울 것 진짜. 파스텔 좀 귀여운 거 있긴 해. 안 드는데. 파스텔 비춰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 네. 네. 파스텔이 귀여워? 음. 어, 근데 어, 봐봐 잘 생각하는 게내케이스 이런 색감이야 일단. 그러니까 파스텔로가야겠 근데 그럼 이것만 쓰라고? 아니 그거랑 이 코끼리 써도 돼 역시 빨간색보다는 코끼리? 코끼리를 기억하 쓰시겠다 코끼리 왜안 돼? 언니 덤보 싫어해? 코끼리를 하냐고너내 끼코리 기억 안 나? 벚꽃? 내가 그린 끼코리? 벚꽃 <웃음> 싫어하는 느낌 수준이야 지금 벚꽃? 언니가 벚꽃 말고 나무 좋아라고 나한테 어쩔 수 없어 조심해 왜? 조심해 <웃음> 너 나무 알레르기 있어? 꽃 알레르기 있어? 꽃 알레르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좋아해야 되지? <웃음> 정말 특이해 나무가 좋다, 말해. 나무 좋다 말해 나무가 좋다 오케이 바뀌어 체리, 체리 어? 붙여야지 언니가 나 체리 랜턴 선물했어 어, 맞아, 너 체리 랜턴 좋아했잖아 어, 좋아, 맞아 일단 추워? 붙여요 이생각 난들 하나씩 탁탁탁. 안돼 이게 왜냐면은 아, 아, 아 만지, 만지지 마세요. 다러면 그러면 가위로 대충 한다음에 <웃음> <와, 하는 웃음> 이렇게 올려놔. 우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세 명이서 스몰. 잠깐만 이렇게 들고 제일 네. 마음에 드는 피스 하나 딱 고르게 해보자. 그래. 하나씩. 아 뭐야 어, 이딱 아, 음, 아, 하나 고르기. 하나에 좀 귀엽. 하나 둘셋한번 거기 찍기. 아 잠깐만. 하나. 진짜네. 진짜. 나 아직 진정해 진정. 아직. 아 진정 잠깐만. 하나. 내가 나였다면은 폰에 뭘 붙일지. 제일 먼저 아야. 붙일 거. 제일 먼저? 어 제일 먼저. 아 먼저? 좀 어. 얼... 나지 잠깐만 얘네 다 귀엽다 이거 그냥 다 붙이면 안돼 여기? 그러자. 일단 나중에. 귀여운데? 일단 청암꺼. 내 생각엔 그럼 이걸 잘라서 그냥 케이스 이거 여기다 넣고 케이스 어? 닫아. 그리고. <웃음> 이렇게 해서 하면 <해야> 돼. <웃음> 어? <웃음> <웃음> I should. 어? 그럼 하루에 한 개씩 바꿀 수있죠한종한에다붙인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그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필름을 잘라서.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저크 한국 한국 른 다음에 아 그럼 오리지널리티가 뭐. 맞아, 없잖아 없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뭔데 그리고 <웃음> 너무 작은 애들 말고 한국 중한 거. 한국 리 하나씩 한고그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이 한국 한이 한국 한국 한국 한어 그렇게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목소리> 아니야 아, 코, 코끼리 일단 시작해. 리사가 기타, 있었지 그럼 백퍼리 리사 코끼리가 아니었다 얘기할 거야. 하지만 너가 아니야, 붙이고 가면 리사 분명히 예쁘다고할 거야. <웃음> 하지만 좋아해. 여기 있었다면 리사가 아니 나 그럼 생각이야. 나 한다. 어. 내가 만약 리사였지 그러면은 아니야 나 무지개 할래 왜냐면 <목소리> 이유를 리사였으면 오리야. 아 리사 오리. 아 아니, 근데 내 이유를 들어줘봐. 뭔가 I'm choosing the rainbow because I I feel like it's very centered. And like it has every color, um, and it gives me an uh, option to like uh, where to like uh, begin my okay. coloring. Okay. Um, <laughs> <just laughs> okay. 그렇다면 이거 이거는 이것도 귀엽잖아. 아 ah, 귀엽다. 진짜 귀엽다. But it's too small. 난 이게 좋아 근데 사실. 나도 귀여. 근데 like I need to start. I need to start with something oh, that'll so give me like a inspiration Brilliant. to like branch my tree. Okay. Oh. Let's go. So 여러분 길을 열어 두시겠다 mm -hmm. Yeah. So I think I'm going go with the rainbow. Okay. 20분 만에 하나 붙입니다. It's t e e n like coming up. <웃음> 드디어 결정했어. 근데 어디에 붙일 거야? 그냥 막 붙여야 돼. 막 아니야. 붙여? 막 붙이는 것도 사실은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미술을 막시작 This is why I have a tweezer though, like, so I could kind of place, yeah. place it. i th I think I 여기가 앞면이야 뒷면이야 뒷면 여는 부분이야 뒷면이야. 뒷면 뒷면이면 딱 여기다 붙이는 게쁘겠지안 만지게 려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 right. <웃음> <웃음> 만질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는데 Do I want Do I want it here <웃음> <웃음> like in the center, very center? Yes. like here mm. right here i'm putting it on but like i need a ruler are you putting it on the bottom half of the phone yeah okay. do you want me to put it in the middle, middle? no no no down, down like down yeah like here mm. but i i wouldn't know if it's like 100% in, like in the middle because don't i don't have about. a ruler right now this so. no you can't go back though like i don't think it will come o f